아 많네요 여기도 크 <웃음> 많습니까? <웃음> 좀비도 많네요 맞네. 아... 아..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이게 아닌데 뭐 어떤 기린 그림입니까? 오오... 목이 짧은 기린 그림입니까? 오쟤 뭐야 빨간.. 저 네. 뭐야 뭐 손에 뭐 들고 있는데 빨간 거? 소방 소방 여기에서 내려가서 올라가고 이마트에 아마 총알이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거길 뚫어야 되는데 뚫을 수 있을까요? 아 그건 모르겠습니다. 여기는네 이마트. 봅시다 어, 어차피 맞나? 어 맞네 이마트. 마트 라이트 꺼야 합니다. 야, 이 주상 후진으로 나간다고? 당연하죠. 이중조차. 야. 자. 불부터 이제 찾아 봅시다. 불. 불, 불, 불, 불, 불, 불, 불. 아, 됐다. 아, 됐다. 아 이제 밝다. 자, 이제, 저헤드라이트 끄고 이제, 이가봅시이여 이제, 별로 없어 보이는데좀 이제, 어, 이제, 그? 그죠?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는제 이제, 이 아... 설로합니다 앞에 네내려오데데대로스데대로 뛴다 뛰는 거 많다 로 그...뭐냐 네. 그냥 그거 합시다. 기관총을 씁시다. 좀 이따가 해보고 조심해. 뛰는 거 있어요? 뛰는 거, 뛰는 거 앞에 오가 자가, 자가,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내자온자내려가내려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 나 뛴다, 뛴다. 와, 계속 내려오는데? 아씨 <웃음> 그래, 원래 이거지 저기 뛰는 스킬 있다 오 와, 나루토네 나루토 사스케랑 씨. 나루토랑 아주 아... 내가, 내가 원한 그림은 이게 아닌데? 저 망치 넣는 중이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여기야 뒤쪽에 오는 거볼게 하잖아. 네. 와, 신경감이 안배 하나 태워 잠깐 잠깐 잠깐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어.. 잠깐 잠깐 <웃음> 신경가이 걸렸어 무들 어. 관리가 안 돼요 지금. 이거 그 뭐냐 안에 차에 그거 있거든요 m g 네. 트렁크에 네. 제가 탄하고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씁시다 일단 안돼안돼 안 돼. 혼자 이거 총 갖고 갈기다가는 한도 끝도 없어 응. 800발 하고 넣어놨거든요 꺼냈어요 야 송, 손이 손 지금 병신이 돼가지고 이게 존나 무거울 거예요 총만 11kg예요 와.. 다리 부러질 것 같은데? <웃음> 일단은 담배 하나 태우고 어, 무드를 좀 없애고 시작합시다 아 이거.. 이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예야다들피는데 안 돼. 방해하지 마 반복할 땐 계속 한 건데 피가 계속 깎이는데? 나 이거 걸을 때마다 무기당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Y반도 그거를 해서 무기를 더 달아놓을 수 있는 어, 여기 밖에서 때려지는 것 같은데? 어어 오, 오, 어, 밖에서 다이거뭐 쪼아리 막.. 그냥 사방패방으로 나가네? 예. 그래서 끊었어야돼 그리고 소음기 없어가지고 예, 어그로 다 끌립니다 디 조심하세요 걔는 소음기 안달리더라고요 시원하구만. 내가 왜탐 박스 메고 댕기 는지 알 겠죠? 몸이 아... 한층 가벼워 졌어요. 지금 <웃음> 100 점도 있다. 어이 총알나옵니 한참 을 걸린다. 레슨 역시 샷건이지. 자... 아, 될 것. 같아. 야, 갈아넣었다. 벌집, 벌집. 자, 자 위에 오탄 있나 한번 보고. 네. 응. 아이, 뭐만하면 자꾸 총알이 걸려. 그거 진짜 잘 걸려요. 좀 난사한다 싶으면 걸려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오! 왜물렸어 나이트 나이트 아! 아이 참 잠깐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뒤에도 아잇, 온다. 저저 찢어야 돼. 한개 찢어야 돼. 제 느리는데? 오오오오오오, 해야 진짜 아.. 잠깐만 붕대 줄게, 붕대 줄게, 붕대 아. 줄게, 붕대 있어요. 예, 여기 땅바닥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아이 붕대 딱 감아놓은 거 바로 그냥 뜯어졌어. 와... 야, 같은 데를 뭐냐? 잠깐만 백신 줄까요? 아니 아니요, 글킴이에요, 글킴. 긁힘. <목소리> 하필 뛰는 놈이. 잠만 잠만, 한 마리 또 내려온다. 여기 아까 백신 좀비 하나 있았나 <목소리> 네, 하나 있었어.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또 온다 한 마리. 너무 많아 좀비가 좀비가 너무 많아서 타겟팅이 안 돼. <웃음> 얘 아니에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디 검은색 얘 같은데? 없는 거 같소. 어수었죠 어, 밑에서 한 마리씩 계속 내려오네? 어, 있다. 넥신? 음. 예 네. 오, 하 나이스. 먹었...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한번 물려야 된다. 아, 또 목숨 하나 건졌어. 씨. 방아쇠에 자비가 없는데. <웃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아 무거운 옷좀 빼야 되겠다. 아, 봐도 반응이 느리니까 뭘할 수가 없다. 어, 저도 그래갖고, 그냥 방탄 조끼 하나만 있고, 나머지 벗었어요. 아니, 장갑을 끼고 있는데, 응. 응, 손만 물어요. 아,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델 870 익스프레스. 사건 탄약. 그것인 것 같은데? 양각대 소염기 그.. 뭐냐? 기관총에 양각대는 달릴 겁니다 샷건 타나 상자가 저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저이총 쓰기 싫은데? 뭐요? 아..MG요? 응넌 무거워 무겁죠 존나 무겁죠 잠깐만 여기 보고 있어봐요, 저 여기. 응. 그 뭐냐, 텐트에다 잠깐 앉혀놓을게요. 7일차인가 봅니다. 헬기 소리 들리는 거 보니까. 왜요? 저게 7일차 때 들려요? 네, 보통 7일차에 나오니까요. 음... 아, 잠깐 저거 뭐냐. 블록하이브 하는 거 봐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좀 좀비수 몇 명이에요. 저요 어. 400, 420마리였나? 예, 그것밖에 못 죽였어요? 예, 네, 이미 다 죽였지. 저는 샷건 들고 앞에서 까짝까짝 놀기만 했어요. 아. 어...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체력을 0으로 시작합니다. <웃음> 그래서 칼세번이 들어오면은 지침 뜹니다. <웃음> 극단적이죠 그죠. 예, 누구 덕분에 제가 다 챙기려고. 아좋구마 일단은 담배 하나 피고 들어가서. 그 마트 다음에 이제 외곽 군부대. 음. 한번 알아볼게요. 아, 이거 자꾸. 뭐이드 지도가 이게 옛날 걸로 사람들이 올려놔가지고 헷갈려요.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이마트. 응. 쭉 내려가야 돼요. 길 따라 시골길 따라서 쭉 내려가야 돼요. 아니 뭡니까? 오끔 뭡니다. 어 미군 기지도 있네. 미군 기지로 가볼까요? 미군 기지? 오. 거기 탄약고도 있대요 오 괜찮다 노란색이 군부대 파란 원 저희가 들어갔던 데는 그거래요 연구소래요 음... 아 이거 뭐야 군용 가방도 색깔이 여러 개 있어요? 아예그 뭐냐 아. 디지털 그것도 있고 그리고 군용 그 가방인데 저, 저번에 저 무전기 메고 다닌 거 봤잖아요 아, 예. 그런 것도 있고 아아 이거 좀 깔맞춤 좀 하고 싶은데 색깔이 이거 가방은 그 신형이고 옷은 꾸형이야 깨구리야 깨구리 따찌님은 신형 입었죠 뭔 신형이야? 군복 아니요? 그냥 있는대로 그냥 방어력넣고 해낼게 없는거 그냥 끼웠는데 아니 군내에서 지낼 때아실제예 네, 실제로 실제는 그거죠 저는 디지털이었죠 아... 저는 짬칩니다 아직 예비군도 안 끝났어요 쌩님 아예비군안 끝났어요? 동원 동원 네. 아쉽다 아 잠깐 자 다시 이제 저기 한시름 덜어놨으니까 이거 좀 낮추고 배고픔 좀 날리고 간접칩을 좀 챙겨갈까? 먹을 거좀 보존식품으로 좀 많이 챙겨서 갑시다 어 젤리빈 이런 거 아이 손 다쳐갖고 이거 넣는 거 너무 느려 미칠 거같아아 그것도 느려지지 아... 내가 이럴려고 민첩함을 넣은 게 아닌데 감자칩이랑 그뭐 스멜치킨? 걔네는 그거거든요? 오래 가거든요? 걔네 종류만 좀 챙겨서 부탁갑시다 음. 땅콩 따찌님은 애기니까 이렇게 초콜릿 이런 거좀 챙겨줘야겠다 껌이런 뭐요? 뭐니 이 사람 일단 이거 먹어버리지 요거품 지수가 안 낮아진다 큰일 났다 이거 라캔디가 뭐지? 럴레팝입니다럴레팝 생기고 봅시다. 보면 그거 같은데 그그 그 페인트 페인트 사탕. 오호. 아이 줍는 게 너무 느려. 빨리 손좀 나왔으면 좋겠다. 아 아까 그 앞에 본다고 구경한다고 옆에서 그 하고 있다가. <웃음> 이거에다가. 아어좀 먹어본거 뭐 좀, 먹어본 좀 빼야될거 같아요 너무 아니 지금. 무슨 마트에 진열한 냉장고에 음식을 넣었냐 네? 네? 마트에 진열한 냉장고 안에 음식을 넣어나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그럴 수도 있다니 그럴 수도 있죠 창고겠죠 시도. 어 컵라면 많아. 아, 아 넘어왔어. 아이씨 치즈. 여기 밖에 대고 쏘면은 맞나? 얘는? 아니요 그거... 고도 같아야 됩니다. 써봐도 됩니까? 쏘세요. 맞는데? 요 저는... 일단은... 맞아요. 맞는데? 내 네, 총이 쓰레기였던 걸로. 실, 바늘, 털실 뭐... 있다. 아래 내려가면 아마 손님들이 왔을 겁니다. 벌써요? 안 되는데. 총을 싸재끼니까 다 네. 다들 일로 뛰어오던데. 나는 아, 맞다. 진통제 챙겨야 돼요. 먼저 진, 내려가요. 진통제, 진통제 저 챙겨. 있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기약 진통제. 오, 진통제 많아. 좋아. 진통제랑 소독약이랑 좀 챙겨서 쟤도 지린 난리 났다쟤카타나내다도가 어, 점점 떨어지네. 카타나 쓰고 버려요. 많아요 아직 여분. 다다 음. 가야되는 대략적인 위치가 일단은 네 어, 오른쪽 아래에는 일단 좀 이따 가는 걸로 하고 지금 제일 가까운 게 위에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야 돼 가다가 차 바꿀만한 거 있으면 좀 바꾸고 아, 괜찮은 거 있으면 수리해서 쓰라 그러는데. 음, 어떤 게 괜찮은 건데요? 예? 아, 그러니까 속도 좀 빠르고 예, 무게 많은 거. 이런 어 렉스턴 이런 거 말고요. 벤? 벤이나 트럭. 밴도 괜찮고. 집이 이렇게 다 불타 있어. 무섭게. 아, 막혀있다. 아. 보셔야 돼요? 아야 아뇨, 아뇨. 별로 굳이 무리할 필요 없죠. 뛰는 놈왜 이리 많아? 여기도 올라가는 길이 막혀있나? 막혀있네. 같은데. 아, 뚫읍시다. 그냥. 안되겠다, 이거. 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나루토다 나루토 나루토 후진 후진 후진 오더많은데 잠깐 이거 오 나루토다 진짜 띠는 자세 봐 와씨 두꺼비 소환하겠네 내려 총으로 갈게 나루토 버터 나루토 버터 아총 갈게 관 없어요 야 안죽은거 같은데? 형제 나 먹읍시다 어 뛴다 뛴다 어, 뛴다 오오 나다떠다 잠깐만 어 걸렸어 걸렸어, 어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물렸어요? 안 물렸어 안 물렸어 어이씨 아이씨 나한테 왜 그래 아이씨 아이씨 정말 걸려 카타나 이거 어차피 여분 작은거 있으니까 쓰시고 응 음. 어, 이 새끼 뛴다, 뛴다, 뛴다. 잠깐만. 아, 좋다. 역시 기관총. 아, 위에 다 내려옵니다, 쟤네. 뒤에 제가 볼게요. 앞에 뚫어져요. 그렇지. 충전해야되는데? 뭐요? 지금? 백발을 다 썼습니까? 백발을 100, 다 썼습니다 자 어때? 50발 넣었어요 이쪽에 옵니다 이게 단점이고만 저거 아. <웃음> 우선 요령이 적으니까 어? 칼. 위에 좋은 거 메고 있는데 있다 골라 조직 얼추 <웃음> 정도는... 된거 같은데요? 빌리 입고 있는 애 있네? 쓰레기라면서요? 여름엔 쓰레기죠 겨울엔 괜찮지 별로 잊고 싶게 생기진 않았어 그건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게 멋있는 길리가 아니고 상그지 저로 <웃음> 갈아입자 너무 무겁다 다다 다 버려 버려 이 무거운 거 이거 보호도 안 되는 거 이거 자 일단은 이걸 좀 부숴볼게요. 있네요? 좀 많이 뚫어야 돼요. 왜요? 두 개만. 차지나가야죠. 아 그렇게 하면. 한세개세 세 개씩 뚫어야 될 텐데. 안에 있어요? 뭐 있나? 안에 박스 있어요. 아 박스도 부셔야죠. 일단 보고요. 아 격벽이야. 씨아 아, 이렇게 돌 차가냐? 아무데도 없도. 망치 한자. 뒤에 뭐 발소리 나요? 소리 안 난다고? 어? 아 저기 있구나. 뒤 뒤쪽에서 돌아왔네 아 일로 돌아오네 이 새끼들 지나도 없는 것 같다 응. 지나갈 수 있나? 지도, 지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어디를 뚫은 거지 우리가? 아 여기를 뚫은 거구나 여 위에 연구소 바로 있네 아 근데 연구소 쓰레기잖아요 어... 모르겠습니다 맨날 뭐 붕대 같은 것만 잔뜩 들어있고 파란색이 무슨 그거지? 파란 원에는 연구소가 있음 연구소 길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있네요 다 뚫었으니까 망치 좀 집어넣고 다시 아 이거 너무 무거워 얘 망치 무게 너프 좀 이제 차 끌고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넣고, 넣고, 마체 떼 꺼내고, 뭐가 이렇게 무겁지, 나는?